오늘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꿀팁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일반 대중교통으로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와 관광버스들도 다닐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즉 일반 차량과 렌터카는 그 단속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실시하는 유형은 총두 가지입니다. 어, 시청 쪽에는 어, 중앙도로, 중앙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어, 그쪽 길은 24시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 제주시의 어, 예를 들어 음, 제주 공항에서 어, 평화로 쪽을 해서 서귀포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 거기는 어, 평일만 단속을 하는데요. 평일 07시부터 09시에 단속이라기보다는, 어, 실시합니다. 실시. 어, 16시 30분부터 19시 30분 동안 우선 차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어, 제가 그림을, 어, 못 그리지만, 농손이지만 그림을 그려봤고요. 네. 어,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이고, 어, 기본적으로 동일 방향으로 두개 연속이면, 어, 그,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물론 평일 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카메라가 있는 지역을 지날 때입니다. <웃음> 자 카메라를 이 차가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카메라 하나를 찍혀요. 그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지나면 단속이 되지 않는데 두 개를 지나면 단속이 됩니다. 네 한번 이러면 은1회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면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이렇게 하면 동일 방향으로 4 개를 지납니다. 그러면 2 회의 단속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나고,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 1회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설명이 좀 어렵죠? 자 카메라가 음, 건너편에 있을 때도 있겠네요. 자 차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찍혔어요. 첫 번째에서 찍혔는데, 두 번째는 2차로로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 차로 들어요. 이때는 지나오다가 하나를 건너뛰죠. 건너뛰죠. 예. 이때는, 어 단속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를 찍혔는데, 어 유턴을 해야 돼. 그러면 1차로로 들어가서, 1차로는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한 다음에 제일 가족 차로 반대편에 반대편의 카메라에 또 찍히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단속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단속 기준은 동일 방향으로 이게 두개 연속 카메라에 촬영이 됐을 때이 어, 차량은 단속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음, 대중교통 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에 대해서 어, 조금 불만은 있지만, 일단 도지사가 정한 차량은 이 제주형이라는 의미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라는 의미가 어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정하는 차는 음 이, 이 시간대에도 단속되는 그런 시간 실시하는 시간에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랑 관광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 불만이 아, 있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예.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네. 이런 점, 이런 거, 팁, 네. 그냥 참고해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